Thank yeah. you. 이번 역은 삼양사거리. 삼양사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삼양사거리. 삼양사거리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